생각을 드리자면 그냥 오브리카트 스케일로 하다보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거 그러니까 도레미솔라에서 시하고 파가 빠지는 거죠 이렇게 피하고 파가 빠지는 들어가, 거예요. 그니까. 네. 이게 펜타 스케일인데, 어, 어, 이제 오케이. 여기에서 브루 스케일은, 어, 어, 어. 이게 이제, 이게 빠지는 대신에 이게 들어가지요. 솔, 솔샵하고 미 미프렛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하시는 게, 한행각사님이 나중에 혼자 막 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 지금 그 보시면서 티스, 이걸 티스콜, 잘 티스콜, 보셔야 된다고. 잠깐, 그걸 더 아주 네. 천천히 티스크를 짜서 못보겠어 티스크를. 11번, 오, 여기. 너 빨라. 거. 천천히 한 번. 근데 빨라야 이게 빨래. 맛이 나는 거거든. 아, 이거 우린 배워놓은 거겠 근데. 근데... 다 아, 올렸어. 먼저 올렸어요. 다 올렸어, 뭐 올렸어 네. 다 지금. 아, 이 소리만, 이 소리만. 아니, 눈썹만 올렸어, 눈썹만. 이 소리. 건반쪽만요. 이거 박스는 빼고. 박스 너무 커요, 박스가. 아유, 어, 어. 어, 나이 소리요. 저기서. 그게 아니고, 페달이 지금 망가졌나 보다요. 밟아도 소리가 안 난다니까? 예를 들어서. Oh oh oh 이거 브루스케일로 안하고 그냥 이거 판타스케일로 만하면 예를 들어서 오르카통만 네. 하려고 하면 브루스케일을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코메본내관 아까 브루스케일을 안 쓰고 펜탈만 갖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오브리카트를 할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까 펜탈 스케일로 이게 다 오브리카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애드립을 할 거냐 오브리카트를 할 거냐 그걸 정해지면 은 오브리카트는 보통 한 소절 두수절이잖아요 애드립은 두 소절 이상을 애드립아요뭐 네, 네. 예를 들어서 100만 그 원. <목소리> 얼마든지 그래, 갈수있다 맘대로, 맘대로. 포기해서. 맘대로, 대로 그러니까, 그